l e u r e Actually this is the first time you c a n here, right? But oh my, what happened to my clothes? h e did really good, s p e c i a l i s 단어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을뿐더러 직접 제가 지시하는 것들을 너무 잘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있어? Thank you. Yeah. Thank you. You're t a k i n e 쉬워가지고 혜리가 따라하기 응. 좋을 것 같아. 엄마? 어, 혜리가... 해리가 해리... 어, 애 두꺼워서 테리가안 찢어 먹겠다. <웃음> 그지? 응. 뭐야, 이거? 미안하고 해야지. 아. <웃음> 이거 펜 있거든. 잠깐만, <웃음> 기타야, 기타 만지는 거야? 귤리 캐릭터가 있네. 캐릭터. 맞네. 혜리 말이 맞네. 귤리다귤리 아, 응. 응. 어, 뭐, 티니. 응. 까요 도키. 도키? 응. 키 <웃음> 안녕. <웃음> 하이 조조 해봐. 하이 조조. 해봐. <웃음> 봐봐 숙공색깔이 이거 이아 그러네 안녕 안녕 아 아, 그치마 그치, 그치마 그치마 보려면 와 wow. what do no, you want? w h a s the color? Oh, a e l v e t face? No, I have t dance canvas for you, so why don't we get inside here?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today? Good job! Yeah. Are you happy? Are you happy? Good job, honey! I'm s o happy to b e h e r e o u a g duck is here, Terry. Uh, oh, oh! t i n y t e y Good job! t e e g o d j r e a t High five! n up, and s h o r p down, give a l e 4, o 6, 7, f 9, 7. w s i n h t i n t e t h i t y <laughs> o Thank <laughs> you. <웃음> 엄마가 이거 좋아해줄래? <웃음>